아, 저는 이름은 권태욱 목사이고 어,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어, 29살 때 캐나다 토론토 대학 안에 있는 낙서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어, 우연찮게 캐나다 중부에 있는 세스케치원 지역의 백인목회지에 여름 성교 신학생으로 와서 여름동안 학비도 벌고 또 목회도 하고 하다가 5년 뒤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백인목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서 백인목회를 10여 년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5년간 단임목회를 하고, 또 캐나다 선교에 또 뜻이 있어서 2020년 지난해 12월달에 다시 전가족이 캐나다 밴쿠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작년 12월달에 전가족이 캐나다로 올때 저희들이 뭐 사역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중에 COVID-19이 상황이 일어나서 어플라이한 지원한 어, 목회지 어떤 그런 인터뷰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취소된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또이아멘에다 공고가 나서 제가 이제까지 사역했었던 백인 목회도 어떻게 보면 시니어 사역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어 평균 연령이 백인 목회에는 많이 늘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와 또 영어 양쪽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후보자를 누구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이렇게. 지원해 보았던 것입니다. 아미다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어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 현지인 캐나다 목회에도 시니어 목회와 케어가 페스털 교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또 특히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때 어린 시절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로운 할머니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할머니 댁에 보내서 어린 시절 어르신들과 많이 이렇게 그 자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특별히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게 시간이 편하고 또 즐겁고 또 많은 그분들의 유익한 경험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첫 아미에다 예배를 드릴 때 상당히 감격적이었고 또, 그분들의 삶을 나눌 때, 많은 도움과 또, 목회자로서 격려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전은,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를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옛말이 있죠. 그 말인 것은 70, 80, 90평생을 살아온 그 많은 경험들이 사라지면 돌아가시면 그게 다 닫혀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너무 신시대 문화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지혜와 살아온 경험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아미니다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르신들 섬김과 동시에 다 세대가 어르신 세대 자녀 세대, 자녀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 예배 드리고, 또 그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어, 자녀 세대는, 어, 숨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좋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져가는, 어, 우리 시니어 사역과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이다. 어, 이 양론이라는 그한 원목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자녀들, 자녀손 세대들 어울러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단들, 단절되지 않는 다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 줄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중점은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늙었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분들을 오늘도 숨쉬게 하고 호흡케 하는 이유는 어건강에서 그렇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들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말 어, 자기들의 건강 하나만 챙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자녀들을 위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영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것 거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 중에 어, 어떤 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 우리가 중보 기도를 어, 하고 주중에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 이신의 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딱 안에 갇혀서 어디 다른 곳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 전도의 아~ 어, 의왕지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구원 받고 갈수 있도록, 영원 구원의 사역, 아, 그렇게, 그리고 다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제가 여기, 그, 온지한달 정도 됐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방마다 이렇게 어르신들 신방을 해보면, 너무 젊은 목사가 어른들하고 있다 보면 빨리 떠나지 않을까 염려를 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데 뭐 젊은 목사라고 해서 어 젊은 사람들만 목회하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한 영혼은 다 소중하고 귀하니까또 하나님께서 저의 이전 백인목회 할 때도 시니어들이 많았고 제가 어렸을 때 자란 환경도 할머니하고 어린 시절을 자라났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편안함은 항상 밑바탕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젊고 뭐연세드셨고 간에 정말 그런 영혼으로 생각해서 주님이 느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목회하는것 이분들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함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저희 가장 기본적인 아, 목회의 철학이고, 또, 믿지 않는 이분들을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을 할수 있는 아, 그런 어, 사명을 가지고 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 이바깥의 벤쿠버 지역에 계시는 한인교회들이 대부분, 아, 어, 한두 분 어르신들이 그 교회에 다녔던 전적이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바깥에서 양로원 오시기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외부 교회에서 방문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겼던이 어르신들이 숨겼던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잘 숨겨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어, 그 현지 교회 어,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분들을 좀더잘 숨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더 좋은 성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